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부동산 아파트 깡통 전세에 관한 뉴스를 전하겠습니다. 깡통 전세 불안한 마음으로 서울거주 세입자 36% 월세 100만원 이상 지불하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초구가 월세 1000만원 이상 계약도 속속 체결. 금리 인상으로 불어나는 이자 부담과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전세 수요가 월세 수요로 이동하는 중. 2023년 서울에 사는 세입자 3명 중 1명은 100만원이 넘는 월세집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파른 금리 상승으로 이자 부담이 늘어나 고 있고 전세값등 대출 조건이 까다로워 목돈 마련이 어려워진 데다가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여 전세 보증금 미반환 우려가 커지고 전세 물량이 줄어 서울세 거래가 늘어난 영향이다. 5일 국토교통부실 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아파트 월세 거래량 전체 99,379건 중 36,034건이 100만원 이상 고액 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세입자의 36.2%에 달하는 숫자다 전년과 비교했을 때도 31.0% 늘었다 지난해 고가 월세 거래량은 수도권에 집중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33,116건 경기 27,663건 인천 5141건 부산 3632건 대구 2672건 충남 1266건 경남 1062건 충북 964건 등 순이었다 월세 100만원 이상 아파트 거래량은 지난 2017년부터 꾸준히 상승세 다 2017년 24,015건을 기록했던 것이 2018년 24,395건 2019년 26,051건 2020년 32668건으로 뛰었다 월 1000만원 이상의 초구가 월세 계약도 체결 됐다 올해 들어 서울에서 가장 월세가 높은 아파트는 서울 강남구 소재 르더펜트하우스 청담 ph129이다 전용 면적 273.966층인 이 아파트는 3월 보증금 4억원 월세 4천만원에 계약 됐다 지난달에는 서울 성동구 소재의 아크로 서울 포레스트 전용 면적 162가 보증금 5억원 월세 2000만원에 계약됐다 같은 달 서울 서초구 소재 리더스빌 전용면적 214는 보증금 없이 월세 1110만원에 계약됐다 이와 같은 고액 월세 세입자 증가는 잇따른 금리 인상 영향으로 전세 대출이자 부담이 커졌고 전세 물량 이 많이 줄고 전세 보증금 사기 피해가 속출해 전세 수요가 전세보다 보증금이 적고 안전한 월세 수요로 이동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깡통전세나 전세 사기 피해 우려 등으로 전세보다 월세를 선호하는 임차인이 늘어나면서 고액 월세 거래도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